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는 사막맵이 추가되고 각종 업데이트가 있었죠 뭐 사람들도 좋아하고 아름다운 맵인 사막맵 이에 벌써 다음 맵에 대한 정보가 하나둘씩 보이고 있는데 과연 다음 맵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요? 배틀그라운드의 사막맵이 공개되고 플레이가 가능한 지금 새 맵에 대한 관심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마련인데 배틀그라운드는 한국의 펍지 주식회사와 미국의 펍지지사로 나뉜 두 개의 지사에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 인터뷰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지사는 각각 맵을 제작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의 사막맵은 이 미국의 펍지지사에서 제작한 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사에선 아니 어떤 지사든 간에 현재 사막 맵 말고도 신 맵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바로 그 실체는 배틀그라운드의 포럼 FAQ에서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배틀그라운드에는 기존의 선맵인 에랑겔 그리고 사막맵인 마라마가 존재하는데요. FAQ에 의하면 새로 출시될 맵은 이탈리아의 북부에 위치한 아드리아 해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맵은 에란겔과 같은 크기이며 눈이 내리는 많은 산맥들을 끼고 있으며 지중해의 아름다운 해안선이 펼쳐지는 곳과 조밀조밀하게 이루어져 있는 숲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아름다운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마을에서 즐기는 배틀그라운드 벌써부터 기대되긴 하지만 여기엔 좀더 흥미로운 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브랜든 그린은 아직 이 맵이 발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출시된 기존의 맵들과는 다르게 이번 아드리아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맵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이와 같다는 건 기존의 맵들처럼 정적인 맵들이 아닌 맵에서 무언가 이벤트라든지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맵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레딧에서는 이런 정보를 통해 많은 유저들이 새로운 맵에 대한 아이디어를 상상해보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팬아트도 그리는 등 재미있는 추측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배틀그라운드 눈맵은 사막 맵처럼 흰색 길리슈트가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큰 산에 눈이 내리는 지형이 많다고 했으니 눈사태 같은 이벤트도 발생할 수 있으며 동상에 빠져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총계 이상이 생기는 등 재미있는 상호작용도 기대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맵에 소금만 입고 멀쩡한 것도 이상하잖아요?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또한 사막 맵처럼 전용 탈 것들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브랜든 그린은 맵의 주요 건물 중에 우주기지를 넣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상 출시일자는 2019년쯤이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먼 미래지만 이렇게나마 신규 맵에 대한 정보를 모아보니 어느정도 윤곽이 보이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정식 출시를 한 배틀그라운드인 만큼 앞으로 유지보수와 풍부한 콘텐츠로 유저들에게 보답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